게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을 함께 하세요. 모험가들의 꿈, 달빛 조각사. 게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을 함께 하세요. 모험가들의 꿈, 달빛 조각사. 어디를 보고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 나오네요, 저기. <웃음>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일어서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인사.. 그냥.. 네, 뭐. 네. 어, 제가 궁금한 거다 해주세요. 지금 아예 배경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 저는 그냥 네. 취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방송이나 쇼호스트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냥 학생입니다. 아 목소리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일어선아 님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최근에 거에서 아, 보고 네. 예약해야겠다 해가지고 아 바로 <웃음> 아, 반갑습니다. 우선은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 네. <웃음> 혹시 기억에 남는 PT? PT요. PT. 어,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방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고 하니 이렇게 보니까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 겨울. 지금 밖에도 눈이 오는데 정말 추우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니트.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연기적인 것도 좀 들어볼까요? 연기요? 음. 어느 날어 제가 공연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어 배가 아픈데 술을 마신다니까 좀 웃기죠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사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 사실 저희 바닥이 좀 그렇거든요 밥은 못 먹어도 술은 꼭 마신다고 병원 갈 돈으로 술을 마신거죠. 음. 근데 이제 술까지 못 먹을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병원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이 모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음.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성우처럼 성우처럼요? 어때요? 뭔가 제가 생각하던 목소리랑 방금 음. 녹음 했던 목소리가 좀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네 어... 이거를 읽으면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쪼인다든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톤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서 나는 뭔가 괴리감이 있게 느껴지지만 이 보이스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도 조금 작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약간 그렇게 평상시에 말할 때그 목소리 톤이 있는데 내가 서호같이 읽어야지 했을 때는 에너지를 모으고 아, 소리의 네. 볼륨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을 뒀어요 아. 그러면서 아까 전에는 안 썼던 좋은 발성이 오히려 내가 나는 꾸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안 꾸미고 오히려 거기서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들어보세요. 게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을 함께 하세요. 음. 훨씬 듣기 네. 좋긴네요 그래서 음. 이거를 만약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목소리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데 아, 네. 목소리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호흡만 더 넣어주고 더 울려준 거거든요. 호흡을 넣어주면서 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이거랑 아까 전에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정도. 이 아... 응. 정도의 그냥 볼륨 차이인데 에너지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거든요? 아, 네. 평범한 그게 가장 자, 내추럴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아, 네.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에너지를 더 써도 내 모습이거든요. 아... 근데 에너지를 안쓴게내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연기를 하시거나 오디션을 보셨을 때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에너지를 이 정도 높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에너지는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걸로만 연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는데 이 사람은 에너지를 이만큼을 보여줘요. 근데 나는 에너지를 이만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보았을 때어이 사람이 더 에너지가 있고 뭔가 빛나 보이고 뭔가 반짝반짝해 보니까 그 사람이 됐어 확률도 있는 거죠 아... 음. 그래서 소리를 좀더 모으는 네. 음, 그걸 좀해 볼게요 구독과 조... 좋아요, 알람 설정 <웃음> 인사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음. 네 좋아요 이진욱 이진욱 그쵸 안녕.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좋아요. 응, 그냥 그게 내 목소리예요. 아, 네. 어, 그리고 아. 소리를 좀 울려줄 거예요. 어, 어, 자 가볼게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죠. 꾸었습니다. 꾸었습니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자, 세상 할때 약간 목소리를 꾸미는 게 있어요. 아. 서로, 서로의 세상인데 서로의 세상도 아. 왜냐면 음도가 높다 보니까 시옷 발음이 원래 음도가 좀 높아요. 음. 근데 음도가 높다는 거는 목소리에 힘을 주기 되게 좋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세상도 이렇게 으, 목소리가 바뀌지 않게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 h i s a n 네, 방법도.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어, 다시 한 번, 발음. 방법도. 방법도. 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방법. 방법. 방... Oh, o no! t 방... 법. h n o 법법법법법법법법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발음이 안 되네. 아. 방법도, 방법도. 방법도, 방법도. 방법.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자, 음도 올라가 버렸죠?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 방법도. 안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발성을 신경 쓰니까 또 발음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 톤을 잘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하라고 하면 나와. 근데 발음이 글쎄, <웃음> 방법도가 네.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해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그쵸. <웃음> 잘했어요. <웃음>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그 의지와 느낌을 끝까지 갖고서는 줘야 돼요. 어... 근데 나는 하다가 버려요. 힘들면. 음... 하다가 힘드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떨어지면 안 돼요. 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하고 싶어, 꿈이 있어.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걸 놓으면 안 돼요. 네. <웃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의 세상도 방법도 달랐지만 이 모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모든 모험가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게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을 함께 하세요 모험가들의 꿈, 달빛 조각사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일어서라의 코칭은 바로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